시장하세요. <웃음> 어. <웃음> 출출하세요 출출하세요 시장하세요 식사하셔야 되죠? <웃음> 무슨 말인지 모르죠? 배고프 배고프 <웃음>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라고 이게 좋겠다, 아. 준대 아. 발표하자 준대 발표 우리 어떻게 하게 됐죠? 우리가 캠핑을 떼었어요 <웃음> 우리는 캠핑을 안하했습어다 <웃음> 이유가 좀 있었어요. 왜냐면 비가 왔고 내일부터 한파예요. 어제랑 오늘 온도가 11도가 차이나요. 안말았 다는 뜻이 죠. 홈캠 m 홈캠 이것만 하면 홈 h o m 소고기와 가루, o u go home c a m 김치찜 g <웃음> 아, <맛있겠다. 김치찜> 절다할거 <웃음> 해놓고서. 진짜 예쁘다. 야, 아, 진짜 오늘 말 응. 너무 안 된다. <웃음> 너무 예뻐. 나도 꿈이. <웃음> 오, 맨 탈락이야. 맨 탈락이야. 맨 탈락이에요. 하, <웃음> 아, 올라왔어. 하, 하. 하. 하. 하. 하. 하. 하. 하. 하. 하. 하. 하. 하. 하. 하. 피야. 아 찍어 드릴까요? 네. 얼음 많이 녹아가지고 많이 희석되어있는 그거는 맛있을 거 같아. 파이팅. 바다에요. 우와 멋있다잉. 야야야 기다려 야 기다려 엄마 야 하나 오빠 공공공공공공 아씨 너무 덥다 깨졌어 어 깨졌어 아 어떡해 오길 이쁘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 너무 예쁜데 길이 본 사람. 어, 카페는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. 그분이 셀카 보물. 전화 왔다. 여보세요. 어와 들어와. 어. 어. 어. 어. 어. 아! 이리 들어와, 이리 어. <끼리>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들어갈 것 같은데 안돼 이 페퍼! 페퍼! 어, 페퍼 일와아 귀여워 앉아. 앉아봐 앉아. 결국. 안 춥니? 안 춥냐고! 같아. 아, 맞아. 알아보는 것마다 다 휴무, 휴무고, 브레이크 타임 걸렸고, 첫 번째 갔는데 다 닫았고, 두 번째 갔는데 다 닫았고, 지금 세 번째 맞지? 아. 어디 가야 돼? 주라고 가야 돼? 들와 신스. 와아 wow.